이따가 불러줘야겠지? 응. 아이 응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천국의 맛이야. 천국의 맛이라고? <웃음> 맛있어? 물에 조직빵은 타이거 뿜이다 너무 맵지 엄마 물 섞었는데도 좀 매운 거 같다 그 소라 먹어봐봐 소라 나? 어? 난 아니, 소라 안 넣었지? 어? 넣었어 아무리 나 소라 좋아 안 치.. 치러해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먹어봐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조개처 생기지 않네 이거? 응 잘라서 그래 그래? 응 이것도 조개 친거야 근데 이건 뭐야? 그냥 살이야 어거 응. 엄마! 야, <웃음> 맛있지? 엄마 언니 맛있대잖아 엄마 안에 조개가 있는거야? 아니 그.. 소라 넣었어 소라 응. 어디 있는데? 꼭기네어 <웃음> 먹어봐 응. 안먹한 먹어봐 도전? 도전? <웃음> 너한번 씹어봐 씹지도 않고 이거 <웃음> 어 엄청 맛있어 어, 씹을수록 <웃음> 맛있어 어? 야 맛있는거야 배추방 정님이야 나 어? 손님은 이런거 안 먹어 정님이가 뭐야? 어? 손님은 이런거 안 먹어 응? 손, 손님? 손님? 형님! 아, 형님은 이 형님은 이거 안 먹어 형님 먹는거야 먹는 애기네 응. 아니야 기 아니야, 아니야 애기 아니야 엄마! 어? 어? 어, 어. <웃음> 국수랑 같이 먹어 엄마도 그 이제 먹어야겠다 맛있게 드세요 아, <웃음> <웃음> <어튜브> 오! 으 <웃음> 너가 으 어, 다봉. 으으으으. 나고 나는 하가다 와. 대화가 되나? 나도 갖고 싶다. 근데 무슨 단물이야? 나는 슈크림유 진짜 작가감이야 우와 나도 갖고 싶다 케이 <웃음> 사랑해 어, 나랑해 이거 <웃음> 음, 그거... <웃음> 귀엽다 오 <너무 웃긴다>, 진짜 진짜 <웃음> 음. 음. 저거 타자 굳었어요 응 저거 사자 그렸어요 뭐라고? 저거 사자 그렸다구요 감이 잘라서 사자 아니 사자 그렸대 사자 그렸다 사자 사자 어흥 응, 사자 아아 그림 응. 그리고 있었댄테리윤가야? 유터리가 계속 아파리 있었어 넌 계속 밥 먹어 <웃음> 나는 유터리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랑 혜리언니랑 언지 윤사야! 밥잘 먹고 건강이 있으면 만나러 갈게! 만나 음... <웃음> 갈게! 누나! 누나! 링도동실에 아이스크림 엄마가 사놓은 거 있어 그게 꺼내..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? 내데 왼도 뒤에 줄도 있어 응 계속 뭐, 내가 왔는데 아니야 세리야 <웃음> 우리 응. 다음에 눈썰매장 가서 우리 가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 다음에 눈썰매장 응. 가서 아니야 <웃음> 아니야? 아, 비눗방울이랑 해서 공원 내일 가자고? 응. 그래, 내일 가. 아니, 아니다, 아니다. 아니다, 아니다. 아, 가자. 어? <웃음> 아니, 아니다. 피자 사는 동안 있잖아. 응. 그래, 엄마가 이따가 전화해가지고 피자 시켜? 아니다. 넌 지금 배 아프잖아. 아, 시켜야 돼. 알았어, 시켜줄게.